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맛보았던 스테이크 그다음 쿠크 서치 전문점에서 먹었던 것,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먹었던 휴게소 음식이라든지, 그다음 전문 식당가에서 먹었던, 횟집에서 먹었던, 거. 펜션이나 호치에서 휴가를 갔다. 바비큐를 했어 그렇게 해서 맛보았던 다양한 음식들을 여러가지 소개했니까 이중에서도 인상이 깊었던 것, 것. 맛있던 것 그리고 또다시 찾고 싶은 것 여러가지가 혹시라도 이 지역에 대부분이 다 시원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더운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시원한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름에 새를 더 많이 먹는 그런 시대인 것같습 음식은... 제처럼 시기 맛있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물이 시원했던 횟집의 뜻, 그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죠. 오늘 끝까지쭉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들, 제가 다 먹은 건데... 정말 미안하네요. 다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나. 휴게소에서 유명했던 음식도 한두가지 있고요 혹두킬 서버 나라에서 한번리스테이크를 받은 모습이 좀인상적이었습니 그리고 마지막에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가물쭉 보시면서 방위에 이 여러분이 드셨을때 또 혼자 여행을 하실 때 선택할수 있는 메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가면 편한데 가장 안좋은것이 음식을 먹을때 캠핑을 하지 않으면 다 먹어야 되는 데 사실 좋은 거보게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는 많은 자리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양한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점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쭉 저희 음식에 대한 선택했던 그동안 휴게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맛봤던 것쭉나길 해봤습니다. 시간 났으면 끝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